네 반갑습니다 선물 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3월 9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아침 7시 8분입니다 오늘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이죠 투표에 다 참여 하시고요자 그러면 내일이 3월 10일이 선물 옵션, 동심 만길입니다. 그죠 아, 중요한 날이죠. 3월 10일 목요일 선물 옵션 동심 만길입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에, 살펴보는 시간을 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 과연 선물옵션 어, 동시만기일 내일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살펴보고 또 그때 그때, 에, 그날 그날 당일 또잘 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어, 외국인 동량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 아, 예, 외국인이 우리 시장을 주물 주물락 그리죠. 어, 자주 울지 합니다. 자 지금 음, 동시 만개인데요. 내일 음, 3월 10일이죠. 이걸 다 이제 강의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지금 외국인들은 하방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주식하고 선물 지금 매도 중이죠. 매도 중이고, 자 풋옵션인 저번에 그 대량 매수를 했죠, 그죠? 500억 가까이, 그죠? 일부는 이제 청산이 되었고, 어, 그렇습니다. 이 만기 날 만약에 고가로 출발을 하게 되면 에, 저가로 마감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좀 말이죠. 계속 속임수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요즘 외국인들이 속임수 전략을 다구사를 했죠. 3월, 10, 3월 3일날 속임수를 했습니다. 3월 3일날 저도 당했는데 당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 표가 이제 외국인들 표입니다. 주식이 여기 있고. 선물이 요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콜 옵션이 뭐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중요한 어 날짜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풋 옵션을 이쯤에서 그죠? 이쯤에서 한 500억을 좀 샀습니다. 100억, 300억. 그죠? 500억 가까이 샀습니다. 300, 400, 500 가까이 넘죠. 500이 넘습니다. 이게 지금 2월 18일부터 어, 사들했어요. 그때 가지고 2월 24일까지 사들이면서 지금 조식은 팔아 치우고 있고 저기 음 선물도 매도 수량이 많죠. 지금 지금 이 지금 2월 18일부터 선물 매도 수량이 지금 많아요, 그죠 매수는 뭐 간간히 뭐 무슨 4천 원, 5천 원 밖에 안 되는데. 금액으로 볼까요? 예, 네, 이렇게. 네. 지금 매도가 훨씬 많습니다. 이 외국인들은 주식을 잔뜩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한대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주가를 올리면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 끝없이 지금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신기하리만큼. 여러분. 이 몰빵 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잔뜩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 계속 이제 팔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이 선물 매도했던 게 이제 수익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옵션에서 수익을 또 대량으로 챙겨갑니다. 지금 500억을 왔다가 지금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일부 지금 뭐 수익 조금 뭡니까? 약간 여기서는 이제 손실났지만 예, 요거 하면 이익 실현됐죠. 176억. 나머지기는 이 항상 수익 나는 건 아닙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매일매일 수익 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 방에 쓸어 담아 간단 말이죠. 그 속임수 전략이 이날입니다. 3월 3일. 저, 보세요. 주식을 계속 지금 팔업 치우고 있죠. 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지금 내다 파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이 끌어올렸단 말이죠. 이걸. 이,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만약에 막 급하게 지금 막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 물량이. 이걸 지금 잔뜩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식 자체를 갖다가. 그리고 또요 이렇게 끌어올릴 때도 외국인이 이렇게 끌어올려야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끌어올리는 세력이 있어야 올라가거든요. 예, 그게 바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이걸 주식을 사면서 선물 매도를 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끌고 왔던 거예요. 지금. 그러고 일단 고점에서 개인들이 다 달라붙었다고 확신이 되면 이렇게 하락으로 내리꽂는거죠. 이게 하락할 때도 이렇게 쉽게 하락을 안하는거죠. 한번 하락했다가 또 행보를 했다가 또 하락했다가 또 행보했다면서 마치 상승할 것처럼 이렇게 소임수 전략을 계속 취하는거죠. 사람들은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이 내려갈 때 이렇게 자꾸 반등을 하니까 올라가는 걸로 착각을 해요 올라가겠지 올라가겠지 근데 또쿵 내려가 버리죠 그런 것도 올라가겠지 올라가겠지 이렇게 착각을 유도하면서 속여, 속여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 개인들은 계속 이렇게 올라갈 줄 알고 또 매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 쿵또집어고 밑으로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속임수 전략, 요, 요 날이 3월 3일이죠. 이날이 이제 21선을 통과하면서, 어, 어, 저 장대 양봉 비슷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그 전날이 음봉이었단 말이죠. 저가로 마감을 했었는데, 그걸 시가에, 고가에, 그걸 치고 올라가 버렸단 말입니다. 이걸 이게 완전히 속임수. 갭 상승이죠. 이게 바로, 이게 갭 상승일 때는 항상 이 반대 세력을 죽이는 그런 날로 간주를 하는 거죠. 그때 보시면, 이때가 이제 3월 3일인데, 3월 3일에 보시면 주식을 샀잖아요. 1300억. 그 다음에, 어, 옵션, 어, 저 선물도 495억. 소액으로 산 거예요. 이거는. 그죠? 조족지열이죠. 조족지열. 조족지열. 세 발의 피. 이 매도가 계속 큰 대세 흐름은 매도 흐름은 말이야. 매도, 매도 상태. 하락방향이란 말이죠. 주식을 계속 내다 팔겠다는 뜻이죠. 지금 주식을 잔뜩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을 팔아야 수익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뭐 주식 투자를 가지고 주식이 상승해야 수익을 본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외국인들은 하락장에 다 돈을 벌어갑니다. 주식은 단지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주식을 사는 거지,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걸 꼭 알아야 돼요. 이 외국인들은 선물하고 옵션 쪽에서 돈을 벌어 갑니다. 보세요. 자, 2월 18일부터 500을 사죠 그죠? 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 이제 이거는 이제 속임수 전략이죠. 상승하면서 이제, 손해를 보면서 이제 이렇게 일시적으로 매도를 했던 거죠. 그 다음에 176억은 이익을, 이익을 실현한 거죠. 아직도 310억은 남았죠. 그게 이제 뻥튀기가 돼가지고 얼마나 이 실현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자 이번에 이제 만기이기 때문에 만기 날 폭락을 시켜가지고 이익을 잔뜩 챙길지. 그는 이제 외국인 마음대로 하겠죠, 그죠 외국인 생각은 어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 그날 장에 따라서도 바뀝니다. 이게 뭐 이거 포지션들 다 간다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나 큰 흐름은 아 이렇게 지금 주식을 내다 팔면서 옵션에서 수익을 취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씩 가지고 매매를 하는가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예, 매매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죠? 그 다음에 선물도 보시면 지금 선물 옵션 동시 만개니까 선물도 또 봐야 되겠죠? 2월 18일 때도 보면 이 매도가 지금 매도 상태가 많죠? 그죠? 렇 매수는 간간이 그날그날 단타 매매를 한 겁니다. 단타 매매. 마치 상승하는 것처럼. 3월 3일을 보시면 마치 상승하는 것처럼 매수를 해놓죠. 그죠? 그 뒷날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팔아 버리죠. 2,700억 매수했던 거는 499억인데 선물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친단 말이죠, 여러분. 아주 중요한 공부입니다 이거 3월 3일 날이 이런 식으로 이 날이 3월 3일이라 윤날입니다, 윤날 연날, 그죠?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목요일. 목요일이니까 위클옵션으로 수익을 땡긴단 말이죠. 에? 기가 막히게 하죠. 그죠 자, 보시면, 이때도 콜 10억을 샀잖아요. 위클리옵션 넣었는데, 위클리옵션 그 때, 만기일 목요일 날이 만길인데, 이것도 한탕 해먹는단 말이죠. 상승해서 한탕 해먹고, 또 추세는 하방이니까, 계속 또 예, 옵션에서, 지금 푸드옵션에서 수익을 또 땡기 가면서, 이게 예, 월, 꼭 먹고, 알먹고 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펴고 있어요. 마치 이 상,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처럼 속임수 전략을 치워놓고 그 다음날은 이렇게 장대 음봉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죠? 자, 이런 기막힌 전략을 요즘 보면 아침에는 저가로 출발해서 상승시키는 그런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이것도 보시면 마치 상승하는 것처럼 대부분, 투자자들은 이거 상승하는 모양이더 원래. 바닥에서 이런 모양은. 근데, 요즘 이렇게 인공지능처럼 매매를 희한하게 하잖아요. 그죠? 마침 상승, 마치 상승하는 것처럼 저가에 출발해서 고가로 마감하고 저가에서 출발해서 고가로. 이 전형적인, 이게 바닥에서 이런 모양은 상승 모양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속임수 전략을 펴면서 하방으로 가고 있는 상태죠 밑으로 내려가면서도 이렇게 계속 일봉상으로 양봉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 저점이 드디어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죠 요 저점이 음, 347.45 인데 3 4 7 4 6.60까지 지금 저점이 형성되었습니다. 자, 드디어, 어, 연결 선물이거든요. 여기, 이 차트는 선물에 연결, 연결 선물입니다. 계속 선물을, 선물이 3개월마다 만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 그 당을, 뭘, 계속 그걸 연결한 게 연결 선물 차트입니다. 요게 이제, 어, 매도 신호가 나온 거고. 요거는 이제, 요거는 어, 어, 고습0백지수 현물, 현물지수입니다. 고습0백지수 현물지수도 매도 신호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 전날 매수, 매도 신호가 나왔다는 게 이거죠. 사물물 선물. 요거는 사물물 단독, 단독 차트죠. 사물물. 요거는 어제 매도 신호가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 이게 더 신호가 더 빨리 나오죠 지금 그죠 자 그래서 이게 큰 흐름은 지금 음, 외국인들은 하방 포지션을 구축을 해 놓았고 어, 주식과 선물 매도를 하고 있고 푸드옵션을 지금 대량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아직 이실씨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죠 예, 어떻게 될지 만기일날 이렇게 폭락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만기 끝나고 폭락을 시킬 가능성도 있고 이번 3월봉은 장대음봉이라고 생각하고 봐야 된다 했죠 3월장은 장대음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320포인트까지 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1차는 340 포인트 2차는 320 포인트 까지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중간에 흔들어 지기니까 가져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4월물 옵션으로 이용을 하시라고 제가 4월물 옵션은 중간에 이제 반등 시마다 매수 음, 선물이 반등 시마다 사온 물 푸드옵션을 계속해서 매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요즘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속임수 전략, 아침에는 저가에 출발하고 계속. 고가 갔다가 다시 예, 박살되는 그런 예, 전략을 하고 취하고 있습니다. 이 만길이라는 것은 파생상품에는 항상 만길이 있어요 파생상품. 주식은 만길이 없어요. 그죠? 근데 파생 투자, 파생상품 만길이 있어 가지고 이 고스피 200지수를 맞추는 게임을 하는 거고 있죠. 선물도 그렇고 옵션도 그렇고 이 고스피가 어디로 가느냐. 그죠? 우량한 종목, 200개 종목에 대한 예, 평균 가격이 코스피 200 지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 주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계속 장사를 잘하고, 예, 돈을 많이 버는 그런 회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200개 종목 안에 드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1년 내내, 예, 실적이 좋은 회사입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실적 따라 이 주가가 움직입니까? 안 그렇죠? 네, 실적은 다 좋습니다. 1년 내내. 200개의 종목 아주 우량한 종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외국인이 이 주가를 움직인단 말이죠. 수급이 중요하단 말이죠.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주가가 흘러가는 거예요. 실적에 따라서 흘러가지 않아요. 그거는 단지 조금 참고를 하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으로 이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주로 외국인들이 예, 매수를 해야 올라가고 외국인들이 매도하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손이라고 말씀드렸죠. 외국인이. 자, 오늘 그, <웃음> 뉴스에 보면 오일석구가 이제 드디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생산하고 있는 석유가 석탄, 가스 이런 걸 미국에서 수입하지 금지하고 알라는 것 같다가, 어, 예, 통과했습니다. 저, 이제, 완전 고립을 시키는 건데, 러시아를. 러시아 돈줄을 막 먹겠다고, 이제, 이엄청나큰 카드를 쓴 거예요, 지금. 네. 자,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오일 쇼크. 응? 오일 쇼크. 폭 하겠죠, 여러분? 이 에너지가, 에너지가 모든 그 생산의 기초 원가 잖습니까? 그 에너지 가격이 뜨면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주식은 폭락을 하라는 거죠. 네. 음, 그 그러니까 주식 은 폭락하고 이제 채권 시장으로 돈이 들어간단 말이죠. 채권 시장.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단 말이죠. 금리가 기준금리도 올라가요.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는 수출로 이렇게 무역으로 먹고 살은 나라인데 이런 원자재 가격 석유 뭐 곡물 가격 도 올라가고 이러는데 물가는 이제 당연히 올라가죠 안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모든 어 전기 생산하는 것도 다그전이 원자재 예 석유 같은 게 있어야 되고 그죠? 에이, 이 생산성이 급격히 하락합니다 이제. 수출도 잘 안되고 예 그만큼 어렵게 되는 거죠 자 이번 사물장은 장대엄봉이 될 것이다 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 드렸고 하락장 장세판단 어제도 말씀드렸죠 전일의 저가를 항상 붕괴시킨단 말이죠 예, 이번 이 하락장의 마지막 휘날레는 이 장대 은봉이 발생해야 하락 마감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선을 지금 자이이 박스권이죠 이 박스권을 이탈을 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다투매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투매가. 주식을 다 던진단 말이죠. 이게 고점에서 샀던 사람들이 주식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신용으로 산 사람이 많거든요. 고점에서. 대출을 받아 가지고 주식을 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은 그런 걸다 이용을 하는 거죠. 아, 이 신용을 많이 샀구나. 대출로 주식을 많이 샀구나. 이제 하락을 시켜야지 하고 구역구역 하락을 시킵니다. 그려 놓고, 툭, 하락시켰다가 또 행보했다가 또 하락 폭락시켰다가 또또 또 행보했다가 이렇게 계단식 하락을 합니다. 그때의 이동 평균선이 지지 역할을 하면서 계단을 형성하는 거죠. 계단. 그죠? 이번에 그 600, 6일선 제가 끊었죠. 이 초록색 600일선 이 선이 이제 계단식 역할을 하는데 이게 이제 무너집니다. 그러면 장대원봉이 생기죠. 네. 그래서 이번 옵션 만기일날 장대원봉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중에. 분명히 오전장에는 약간 고가로 출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1시나 2시, 이때, 풋을 저렴하게 사는 시간대가 되겠죠, 그죠? 예, 네, 막판에, 풋옵션, 대박을, 저가에 좀 매우 매수, 매수하셔서, 이번 폭락장에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자, 청기 노술을 했는데, 뭐, 저번에 계속 청기 노술을 해버리니까, 이게, 예, 음, 제대로 가지도 않고 장이 제대로 안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좀 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집니다. 하여간 이 박스권이 이탈을 했고 이 600일선을 붕괴를 했기 때문에 장대원봉은 필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어, 선물옵션 동시만길에 좋은 성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